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마이더월렛의 홀라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ICO의 90%는 시체 코인이다, 스캠이다 라는 기사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ICO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이랑 어, 제가 ICO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ICO는 안전한지 검색을 하는 사이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월에 국내에서 큰 서밋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주 토요일에 21일, 22일 어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이 네노라는 프로젝트들의 CEO가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이낸스 CEO 청풍자원이 오시고 그리고 네오 CEO 다홍페이 퀀텀 CEO 패트릭다이, 온톨로지 CEO 준리 그리고 저랑 금요일에 한국경제TV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글로스퍼 김태원 CEO님, 그리고 강의들로 좀 쫓아다닌 파운데이션 X의 황재성 c e o 님까지 이제 엊그제만 해도 사실 트로운의 저스틴 선도 온다고 했었는데 어 갑자기 사라졌네요. 못 오시는지. 어쨌든 저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 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면은 인사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저는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그어 놓긴 했는데 이건 아마 정말 단기적일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어차피 어 완전 초짜니까 믿지 마시고 데드크로스가 난지 아직 1,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서 와 상승세를 하려면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요새 참고를 좀 하는 비트코스 패밀리 채널에 캘린더님이 이제 어제 2시간 정도짜리의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바쁘신 분들은 1분 3분 45초부터 보시면은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더월렛의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전 해킹도 그랬지만은 마이더월렛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피싱 사이트나 이제 가짜 앱을 통해서 유저들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해킹을 하는 게 이제 주였는데 이번에는 VPN 서비스인 홀라를 해커가 3개월 만에 이 홀라 확장 파일을 해킹을 했고, 그래서 5시간 동안 구글 크롬 사용자의 암호화폐 지갑이 손상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실 저는 훌라를 사용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나 홀라 크롬 확장 파일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24시간 내에 마이 이더월렛을 접속을 하신 분이면, 지금 즉시 자금을 새로운 계정에 옮기라고 마이더월렛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만약 에 저처럼 훌라도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지갑에 접속을 하지도 않으셨으면 은 그냥 안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키만 해킹당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피싱 사이트나 가짜 앱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어, 주소도 즐겨찾기 이용하시고 어, 주소 왼쪽에 초록색 자물쇠도 항상 확인을 하, 해주시고 그리고 앱이 만약에 출시된 것을 발견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에 공식 앱이 출시가 된게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계정이 좀 안전하게 보관이 될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 ICO를 끝낸 스타트업의 56%가 4개월 만에 사라진다는 기사인데요 이 보스턴 칼리지의 휴고랑 네오나르도 연구원이 5월 전에 끝난 ICO 2390개를 대상으로 해서 트위터 계정을 분석을 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도 생존한 프로젝트가 44.2%에 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한 연구원이 두명이고 트위터 기반 조사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ICO를 통해서 구매한 암호화폐는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무작정 ICO에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세가지 프로젝트 ICO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좋은 프로젝트도 이 에어드랍이 아니고 직접 ICO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파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은 1, 2년 뒤에 막 뭐, 만 배, 십만 배까지도 수익이 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i c o 에 100개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런 수익률이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할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외는 있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을 하고, 첫 달에 팔아야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 뭐 파이낸셜 아드바이스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좋은 프로젝트들이 규제 때문이라도 일반인이 참여를 할수 있는 퍼블릭 ICO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프라이빗 세일만 하고 끝을 내기 때문에 퍼블릭 ICO는 사실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 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오히려 직접적인 i c o 투자보다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의 토큰을 보유해서 를 좋은 프로젝트들의 토큰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는 거를 더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도 ICO 90%는 실패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시체 코인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런 브라운 분석가가 80%는 사기고 10%는 자금 부족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곧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 블룸버그도 800개가량의 토큰이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1.6%만 가능성이 사실 있고 3.8%만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나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ICO를 진행한 업체들 중에 4%만 성공을 해서 이제 거래소에 무난히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숙련된 개발팀이 없거나 공약으로 가득찬 이 백서로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저도 밝힐 순 없지만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백서가 진짜 좋아서 ICO를 성공적으로 마감은 했는데 개발자가 없어서 지금 난리난 프로젝트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ICO를 하면 돈을 많이 모으니까 아, 백서 좋고 우리 아이디어 좋으니까 개발자는 돈 주고 구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아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백서 자체도 뛰어난 개발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백서를 만들면서 프로젝트의 현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CTO가 있어도 같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또 다른 그 지원해주는 을 개발자들이 없으면은 개발자 두세 명이서 소수로 개발을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ICO 투자는 진짜 심사숙고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투기세력이랑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CB인사이트의 분석가가 말을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ICO 투자 시에 좀 주의할 점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몰빵 금지,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몰빵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배 c 들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도 프로젝트를 보다가 유명한 캐피탈들이 투자를 한거 보면은 와이 프로젝트 괜찮은가 보다, 이 유명한 캐피탈이 손해를 안 보려고 엄청 많이 따져보고 투자를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입견을 좀 가지게 돼요 근데 벤처 캐피탈들은 또 특히나 대부분 이제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뭐어 뭐 만약에 100군데를 투자를 해서 나머지 90군데가 망하더라도 한두 군데에서 대박이 터지면 그 나머지 90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금액을 모두 커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처 캐피털들도 맹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캐피털들도 사실 워낙 많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얼마를 투자를 한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액수라도 정확히 알면 비슷한 비율로 따라서 투자를 해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벤처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저희가 따라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진짜 브시도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몇몇 브시들은 컴펜 덤프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배시들은 오히려 따라갔다가 투자자들만 훨씬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거 괜찮은 프로젝트를 만약 하나 찾았다 투자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그 프로젝트 이름 뒤에 스캠을 넣어서 검색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네이버랑 구글 둘다 검색해 보시고 글을 정말 많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프로젝트 이름만 검색해서 나오는 글을 읽는 것보다도 스캠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나오는 글을 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스캠을 검색을 했는데 없다, 글이 하나도 없다 하면 은 오히려 더 이상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상에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도 최소한 어뭐한 달이라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트위터랑 텔레그램 들어가셔서 꼭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얘네가 팔로워를 샀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기준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의 이전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오스인데 EOS ICO에 투자를 한 이유는 이오스의 c t o 인댄 라리머가 이미 스팀잇이랑비스웨어스를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활발하게 이두 프로젝트가 아직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CTO는 어, 정말 EOS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댄 라리머처럼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좀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개발자는 드물지만 그래도 팀의 이력, 특히 개발자의 이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비슷한 기사로는 암호화폐 총 1000종 이상이 망했다는 기사인데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코인옵시랑 데드코인스 등 업체들이랑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가상통화가 1597종 중에 67%는 이미 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개발자들이 포기를 했거나 스캠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노드가 사라진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사망을 했다라고 판정을 했다고 해요. 데드 코인스 사이트에 가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들을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진짜 정말 많은 이상한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찾았던 거는 비트 커넥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센트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링크를 달아 줄 테니까 ICO 들어가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이 사이트만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만약에 스캠이나 디시드로 뜨면 은 어, 조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번 이 ICO 투자가 정말 리스크가 크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아, 여기 있다 센트라 스캠이라고 판정이 났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